기다려, 기다려, 안돼요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기 먹기 좋게 너삼등분 해주자 못 참겠어? 중지야 못 참겠어? 응? 못 참겠어? 얘네들을 가지런히 넣어볼게 이렇게 넣자 이게 이렇게 해서. 이렇 여덟 개 180도에 오븐 한번해주고그다해에뒤집어서 다른 면으서 다시 오븐을 더해주는 거야 해지는에어프라이어기소리이무서워한대요서지야무서워 <웃음> 긴장한 서이렇어이제좀색깔이노게노서이해이 역시 돈을 주고 산걸쎄.. 식돈로 구웠어요 자, 어때? 그냥 두부 그대로지? 치즈같다 너무 맛있을것 같지 않아? 애들 식는동안 내가 한번 먹어볼게 <목소리> 냄새만, 냄새만, 냄새 만 냄새만 Lim, Lim, Lim, Lim, Lim, l i 어 Lim, Lim, Lim, Lim, Lim, Lim, l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 기다려, 안 돼요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자.